이 나타님의 앞을 가로막는 건 죄다 썰어버리겠어. 이 나타님의 앞을 가로막는 건 죄다 썰어버리겠어. 물건을 훔치는 건 쉽지만, 마음을 훔치는 건 어려운 일이죠. 물건을 훔치는 건 쉽지만, 마음을 훔치는 건 어려운 일이죠. 역시 세계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졌다는 건가 <웃음> 역시 세계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졌다는 건가 <웃음> 아, 이 세계에 와서도 일에 치여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아. 이 세계에 와서도 일에 치여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? 중간관리자는 역시 힘들죠. 같이 힘을 내봐요. 중간관리자는 역시 힘들죠. 같이 힘을 내봐요. <웃음> 다음엔또 어떤 걸로 돈을 벌어볼까? <웃음> 다음엔또 어떤 걸로 돈을 벌어볼까? 이 옷은 가사 도우미의 전투복. 그러니 불편하지 않습니다. 이 옷은 가사 도우미의 전투복. 그러니 불편하지 않습니다.